어이 최 작가 공이 어려워서 어찌 까잉 이게 디펜스라고 해놓으신거예요 푸하하하 허가. 디펜스 맞네? 어야닭 빨대고 치고 익스텐션 끼고 쳐야겠네 아 자네 익스텐션도 있는가? 형님도 하나 사세요 요새 익스텐션은 필수예요아 형님은 하우스 큐 쓰시죠 하우스 큐 가지고 그 정도 치시면 성공하셔네이 사람이 옵스 미안합니다. 어야 그거 얼마인가? 나도 하나 사야겠네. 하우스키에는 각자이 아, 병아. 음. 음. 응? Wow. h uh. Ah! <laughs> <laughs> 뭐갈때 가더라도 보러 가났지만 괜찮잖아. 응? <목소리도> 너 중도행 이거 보러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<목소리도> 저들대고 이렇게 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공을 칠 때에는 당구를 확률로 쳐야 하는 거야 보통은 정확히 얇은 두께를 노린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쟤에 대한 얇게 친다 생각하고 쳐 회전은 조금만 주고 그래야 두께가 잘 맞으면 요일로 대회전으로 돌아가고 조금 잘못 맞아도 2일로 세워치기로 가는 거야 이 공을 두 방으로 본다고요? <웃음> 응 회전을 조금만 주는 게 포인트야 아이씨 백차 어? 삼촌 이거 되는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 새빵짤리였네 trouble h a j o Hmm 피해라 먹을 오케이 좋았어 이게 무슨 일이고?